아, 그거? 엄마 보여주세요. 하나씩만 그게 뭐예요? 어몽우어 우유? 네. 머 3,200원입니다. 네다 들으세요. 소리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부 터, 먹방을시작하겠습이다이건초거 이거, 이거, 이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먹고 이거, 이이먹는거예요 예쁘다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요콤 맛있어요. 정말 꿀맛입니다. 꿀맛이에요. 아. 초코 틱이에요. 음. 이 먹방 계속 뵙니다. <웃음> 어떻게 먹는 거예요? 거 까서? 어. 맛있네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어떻게 먹는다고요? 그,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. 초코 껍질 까서? 초콜릿에서 꼭질 까서. 어, 그래서 안나서음될 아, 음, 거예요. 음 맛있군요. 첫 고시라도 첫 고시라도 포피가 시나는 분도 푸멍멍 푸멍멍. 내 하는 건가? 아 선생님? 뭘 어떤 맛이에요? 달콤한 물주파. 음, 달콤한, 음, 달콤한 음, 맛이에요. 뭐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시,